청구 뽑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아 여기 뽑은 거예요? 네 여기 뽑았고 뽑아낸 데고요 그죠 청구병으로? 에, 네 뽑아낸 데 바로, 바로 옆에 건데 네. 야,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리는것 같나요? 앞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쭉. 작년에도 제가 고추 농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뽑아내도 바로 옆에가 이렇게 번지고 번지고 번지고, 번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어, 지금 번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네, 저는 전북 익산에 한 고추밭에 나와 있는데요 이 고추밭은 얼마 전에 청고병으로 아주 고생을 많이 한밭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 다 망해서 이런 고추를 볼 수가 없을 텐데 지금은 아주 고추가 잘 크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비법을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 네. 네잘 안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어떠세요? 작년보다.. 작년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네. 지금 청고병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난달 22일날 그때 한 열포기를 제가 뽑아냈어요 청고 뽑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고 아 여기 뽑은 거예요? 네 여기 뽑았고 아 지금 여기 하나 뽑았네요. 네. 옆에 뽑았네. 네. 두주 뽑았네. 두주 네, 뽑았네. 뽑았고 또 저쪽에 저쪽에 저기 두 주. 아 저기도 두 주. 네. 그래가지고 한열주 내외로 되는 것 같아요. 아. 뽑아낸 게. 야그두개 뽑을 때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그렇죠. 바로 옆에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거? 그렇죠. 근데 뭐 바로 옆에 거는 뭐. 괜찮습니다. 뽑아낸 데고요, 그죠 청각병으로. 네, 뽑아낸 데. 바로 옆에 건데. 야, 네.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많이 달거같 나요? 네. 어떤 네, 네. 많이 달리고 지금 잘 네. 크고 있네요. 네, 네. 잘 크고 있어. 바로 옆에 건데. 네. 그리고 이 앞쪽도. 네. 앞쪽에는 전혀 없습니다, 쭉. 그죠? 네. 가 여기 지금 바로 걸리는데 앞인데. 네, 그렇죠. 걸리는데 바로 앞쪽도 상태가 좋습니다. 네. 청고병이 걸렸었는데 이게 옆으로 퍼지지 않고 전파되지 네. 않고 네. 국권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고추농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뽑아내도 바로 옆에가 이렇게 번지고 번지고 번지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청고 왔는데 네. 이렇게 안 퍼지고 농사 잘 졌다 그러면 믿어야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잘안 믿더라고요. 그거 청구 걸리면 다 뽑아내고 망원한데 네. 뭐 이렇게 어디서 구라를 치냐 <웃음> <웃음> 세 번째잖아요. 제가 고추농사를 네. 전부 다 왔습니다. 오기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냥 뽑아냈죠 계속 뭐 어떤 뭐 그때 얼마나 뽑았어요? 그때도 한 15개 이상 뽑아낸 것 같아요 뽑았는데 괜찮았어요? 뽑아내고 뭐 어쨌든 탄저변하에 같이 와가지고요 뭐 고추 농사를 그 해에는 망쳤죠. 아, 지금 번지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 연산농약사에서 그 추천해 주신 그 루멘토? 루멘토하고 최균박사. 또한 가지 그 황제품인 황박사. 아. 아, 그세 가지를 관주를 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 그럼 얼마나 된 거죠? 지금 첫 번째 관주한 지가 지금 한 3주 정도 된것 같네요. 3주 지났는데 지금 청국병이 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때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 걸린 상태가? 아그청국병이요네 쳐져요 어. 잎이 쳐져요 잎이 쳐지고? 쳐지고 아침에는 일어나고 저녁에는 그렇죠 다시 내려가고 네. 반복되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실험을 했습니다 밑통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궈봤더니 하얀 액체가 흘러나오고 내가 드렸던 바아 이게 청구 맞구나 하고 바로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분이 누구세요? 아, 어. <웃음> 연산명약사 김고루 사장님이십니다 129 쳤던 분이시구나 이분이 맞습니다 아. 22일날 연락을 했더니 23일날 바로 날라왔습니다 어, 청구병 같은 거 토양에서 발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관주 처리를 사실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지만 발병을 해도 일정 부분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관두 처리를 3회 정도 하면은 조금 좋아질 거다라고 예, 좋아질 거 기대를 하고서 한 거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 굉장히 테스트가 잘 나와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재균 박사와 루멘 저기 상 박사 두 가지에다가 어, 토양의 뿌리 발근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루멘토를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음... 그균 박사하고 황 박사가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어, 이게 토양에서 그청국병 같은 게 이제 토양성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균 박사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이 이렇게 토양성 균들을 잡아먹어갖고 예, 청국병을 완화 또는 약간 일종의 일부분 치료까지도 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청국병이 이제 토양에 있는 세균에서 이 도관을 막아버려갖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농약이 등록이 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열대성 병이라서 지금 우리나라 기후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서 지금 농가분들이 굉장히 골치를 썩고 음. 있습니다 재균 박사가 단순히 청고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뭐 흰비단병이나 다른 토양성 병 하다못해 토양에 있는 탄저균형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테스트를 올해 전방위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물은 200m입니다 이게 현재 이 통에다 지금 박사의 특징은 첫 번째 유기농약자재 병해충 관리용으로 등록돼서 작물 생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병을 방지할 수 있는 전문 약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첫 번째 이유고 두번째 뭐가 있냐면 이거는 범용성 제품 이었죠 곰팡이와 세균을 동시에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다 왜 그러냐 그래서 삼종 미생물을 집어넣기 었 때문에 이 미생물들의 관주 처리나 연면 처리하면 은 다양한 곰팡이 세균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균 같은 경우는 청구병과 무름병, 곰팡이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나 역병이나 녹음병, 흰가루병, 거의 모든 범용적인 곰팡의 이 세균을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 번째를 조심스러운데 경제적인 제품입니다. 대개 미생물제는 소량을 만들거나 CC로 나옵니다. 이거는 500g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비중이 낮아서 거의 1L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한종 미생물도 아니고 삼종 미생물을 집었는 데다가 부피도 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경제적인 제품이다 네 번째 하나를 들으려면 여기는 미생물 위하거나 작물 위해서 다양한 효소가 있다면 작물 생리 효과도 낳는일타 2피 제품이다 요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황 박사? 네황 박사, 황 제품입니다 어... 황 박사는 제균 박사의 보조 효과를 동시에 작물의 생리 좋게 하는 제품을 개발한 거고요 장점을 말하다면 황은 단점이 뭐냐면 침전물이 생깁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따른 겁니다 보시다시피 황은 색깔이 투명합니다 침전물 전혀 없습니다 함량은 높은 데 비해서 침전물이기도 혼용도 좋고 이렇게 비칠 정도로 좋은 제품이다 그러다 보니까 황 박사에 대한 수요도 많이 폭발적으로 발산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재균 박사 단지에 치는 분도 있고 아, 나는 좀 강하게 치고시다 이런 분은 재균 박사, 황 박사를 혼용하시면 훨씬 상승 효과되고 작물 생명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건 어디 에 좋은 거라고요? 이게 뿌리 발근제 도움을 아, 뿌리 많이 됩니다 네네. 이렇게 지금 계속 세 가지를 섞으 사용하셨다. 네. 청고병이 왔을 때. 네. 네. 장물은 제일 중요한 게 뿌리 발근 아닙니까? 잘 흡수해야지 용해되는데 요거는 뿌리 발근을 위해서 만든 건데 성분은 천연 비료하고 휴믹산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식물 생장 촉진할 수 있는 물질 을 집어넣어서. 이걸 뿌리에 치면 어떻게 하면 뿌리가 팽팽 돌 정도로 잘 뿌리 발근이 되고 식물이 튼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물에 기본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로 되는 거고 이게 초리 발근의 단점이 일반적으로 좀 약간 좀침전물이 생깁니다. 침전물이 전혀 없어요. 아주 깔끔해서 실제로 염면 처리에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몇년 전부터 뭐 청고병을 비롯한 그 토양성 병들 때문에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은 고민을 한 결과 그리고 올해 한해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어 사실 완벽한 제품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현 시점 나온 모든 제품 중에서 요게 가장 어, 우수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 청구 병이나 이 토양성 뭐 흰비단병을 비롯해서 토양성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어, 한번 선택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Here we go.